시간은 너무 빨라 Yeah, yeah, y yeah, e yeah, yeah. I wanna stop c l o c a I wanna stop c l o c Yeah, 벌써 다 감쎄니, 쭈니 너무 짧아 나의 밤이 yeah. 겁이 나네 먹을 나이 yeah. 이제 꺾여버렸다니 yeah.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너무 많은데 한 말도 하지 않을게 yeah. yeah. 같이 살아가다 바보같이 넘어졌고 무릎팍엔 상처만 게. Yeah, yeah. 친구들은 yeah, yeah. 학교 가고 yeah, yeah. 나는 작업실로 출근해. Yeah, yeah. 지나가는 사람들은 yeah, yeah. 삐가 번쩍하고 yeah, yeah. 나만 후줄근해. Yeah, yeah. 더 멀리 뛰어나러 더 멀리 yeah, yeah. 떠나 여기 미래만 새겨낸 머리에 yeah. 더 멀리. 면은 던져져 멀리 시간은 너무 빨라 Yeah, yeah, y e I wanna stop c l o c Yeah, I wanna stop h yeah, a h yeah, yeah, yeah, yeah, 벌써 다가온 2020 20. 너무 짧아 나의 밤이 겁이 나네 먹을 나이 이제 꺾여 반만했던 더부20 겁먹었었지 그땐 나도 괜히 젊은데도 젊은 나이가 부러워 예전 내 마음은 g r o 이젠 들려나봐 기름뱅이 yeah, 벌써 숨을 yeah. 뚫이라니 시간 이렇게 이 빨리 간단히 이번 년도 별로 지낸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제 2020 어떻게 지나갔어 너의 이번 연뭘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려나 좋은 산이 시간은 너무 빨라, 빨라. h yeah yeah, yeah yeah yeah I wanna stop c l o c a p 벌써 다가온 체니 체니 너무 짧아라 의 밤이 겁이 나네 먹을 나이 이제 꺾여버렸다니 yeah.